난 요즘 키임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야. 너무 힘들어. 야이기집애야네 남편은 정관 수술을 했다고 하지 않았니? 그런데 무슨 신경이 쓰여? 이기집애야 애는 뭘 모르는 소리를 하네. 그러니까 더욱 더 조심해야지. 안 그래? 아이고 야마. 부럽다. 난 아직도 하나인데. Woof, woof, woof.